아, 형이 이래 내가 횃불를 들어줄게. 어, 그래. <무늠> 추위를 느낀다는데? <무늠> 형 작업대가 네. 개박살났어. 다곤이 아, 불 붙었어. 다곤이가 네. <웃음> 길을 밝혀준다야. 온몸을 희생해서. 으야. <웃음>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말 헤임이라는 샌드박스형 게임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임을 얘기하자면 약간 아크랑 마크?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의 게임인데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출시됐을 당시에 인터넷 방송에서 굉장히 유행을 좀 탔었던 게임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바람에 저는 안 건드리고 있었다가 이번에 몽기형이 같이 하자는 제안에 새얼간이끼리 녹화를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아, 새얼간이가 지금 디스코드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말을 걸어보도록 합시다 안녕, 만성이들 하이 이거? 이거 다구 언니랑 음. 농기 영은 조금 해봤었으니까 농기 영이 리더해, 나 이끌어줘, 나잘 몰라 오케이 오케이 잘 몰라 수준이 아니야, 나 아예 몰라 내가 방을 만들게 그래픽이 좀 그래요 1.6기가 짜리 게임이라 1.6기가 아니던데? 500메가던데? 아, 500메가라고? <웃음> <웃음> 아 진짜 이 게임 밖에 안돼? 500메가라고 이게? 오 500메가던데 오막옛날 슈퍼마리오 같은 그런 약간 <웃음> 고전게임 느낌 남 오오 오, 시작한다 오나 떨어졌음 오나나난 나 지금 매달려있음 나 내려주삼 이거 뭐야 내려줄봐 어, 기다리면 려줘 뭐야 얘는 사람이야 새야 이상하게 생겼어 아 하나도 기억 안나 나도 기억이 하나도 안나 뭐부터했지오오오오 대박 어, 왜그러는거야 섬 아무데나 떨고는떨고아 떨구... 형이랑 같은 곳에.. 왔다 어, 어. 안녕 어. 왜 그래 안줄 수 있지? 아. 뭐지? 어 레벨업을 하네. 때리니까 이거 중방 그러니까. 때리면 레벨업해? 응? 피는 안달아 아마 응. pvp는 안될거야 어 평화로운 나라네 어유거 변술되어야 된다 <웃음> 우리 이제 뭐해? 아 <웃음> 어, 이제 가자 근데 우와. 맵은 어떻게 하지? 맵이 M이구나 어? 뭐야? 다곤나너 그거 어떻게 꺼냈어? 1번이야? 1에 2번 어 이거 문제 이거 나무를 아니야? 나무를 때리면 나무가 부서질 걸? 어 오. 그럼 나무까지 들어간다. <웃음> <주우면 웃음> 어 나무까지 주우면 돼 불확실한 리 우리, 우리 진짜 해봐. 너무 원시인 같아 <웃음> 일단 부수셈 보이는 거다 그냥 몽둥이 아, 만들면 되나? 이거 계속 점프만 발판이야? 하면 점프도 레벨업이 된다고요? 그러네 오 네네, 어, 맞네! 다 그러네 오 어, 대박 돌게다 레벨업이 오케이. 되네 모든 행동이 다 레벨업이 되네 아 기력이 없어서 일을 못해 아스미이 아, 없어 아나 힘들어 좀, 좀 쉴래 안열아 다시 여보. 다시 노동 이거 나무 좀 챙기고 돌 주워야 돼돌 땅에 떨어진 돌 있거든 잘 찾아보면 어딘가 어. 있을거야 뒤에 뒤에 이상한 도깨비 같은 몸 다 아, 때려! 다 때려 때려! 난쟁이! 도망 도망가는데? 도망가는데? 우리 가이룩 피는 거 아니야 이거? 죽였어! <웃음> 안 네. 먹었지? 여기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와봐 먹었다! 어 여기 도, 어. 돌.. 조금만 돌! 이조그만돌 도끼! 어돌 도끼 먼저 만들어! 돌이 네개 필요해! 이제 제겁니다다내꺼이먹한레이자어다 <웃음> <내 거야. 웃음> 내... 어, 모았어! 여기 하나 있다! 돌 도끼 제자아 오케이 여기도 오케이. 있어! 도... 그럼 이것도 캘수 있는 건가? 그럼 이제 이것도 캘수 있는 건가? 오, 오 벌목 레벨업. 돼, 돼, 돼, 돼 이런 뜨거운 게임이라니. 나 계속 깨달음을 얻고 있어. 이제 집 짓고 해야죠. 이걸로. 일단 나무 다 베서 한꺼번에 해버리자. 어때? 아 이렇게 하는 거 맞구나. 안 났나? 다 뭐야? 네. 나무에 깔려서 죽을 수도 있어? <웃음> 뭐야? <무슨 좋은> <웃음> 죽으면 어떻게? 무덤 됐어 알몸으로 아니, 시작해 나내 아이템 오면 돼. 일로 오면 돼 일로 여기요 어이 돌아와 아마 어, 부끄러워 <웃음> 돌아와 이거구나어 어, 근데 이게 왜 이런, 이런 게임에 뭔가 약간 일단 나무를 열심히 모아서 집을 짓자 어? 형 자주 죽으면 이것도 숙련도 늘어나서 좀덜 죽지 않을까? 아야 아 나무통 <웃음> 굴러다니면서 <웃음> 나한테 데미지 줬어 미친 새 세... 죽으면 경험치 까니까 조심 Nope. n o 무 e 단 o p e Nope. Nope. Nope. Nope. n o p 엄마, 나 죽어요. 아 조심해, 조심해. 여기에서 최대 주적은 나무인거 같아 <웃음> 제일 위험한게 <미용한> 나무야 <웃음> 맞아 야 e n 가 나무야 아니, 가지 마! 가지 마! 없네, 아 p e Nope. n o p 망치가 있 e 형 이거 공복 뭐 그런 것도 있어? A. 어 있어 네, 배고픔 있어? 있죠. 어 네. 맞아 밥도 먹어야 돼. 오, 네, 밥도 이건가? 먹어야 돼. 그 왼쪽 구석 하단에 저2 5라고에 있는 게 그건가? 그건 피고 옆에가 이제 배고픔. 나 배고파. 어. 나 배고파. 아, 아, 아, 아, 배고파? 그나그 먹을 거 있는데 좀 줄까? 야? 뭔데? 자. 오! 오! 졌어이 형이 라즈베리 줬어. 어, 엄청 그 형, 많이 찾다 길거리에 있던데요. 얘가 있네. 형 여기 왜 건물이 있어? 건물있다버려진집이다 어? 부셔, 부셔. 어? 어? 부셔? o k F C인데. 어 k 리 p i s o 다 부셔. h p 난 s h 다 어디로? i 여기 d e Episode. Episode. Episode. Episode. Episode. Episode. Episode. Episode. Episode. Episode. 왜단안 나오나? 어, 나왔다. 이달아 봐. 이거 타 봐. 되지 않니 이러면? 오, 되겠다. 뒤로 좀가 봐. 됐다. 오, 대박이다. 오. 근데 뭐 하는 건데? 어. 저 위에 있는 거 먹으려고. 상자? 어, 어. 내가 다 털었는데. 음, 네. 아? 어? 어떻게 먹었어? 점프해서 그냥 열면은 열리던데? 뭐 어떻게 먹었잖아! 뭐야! 아 미안해 <목소리> 뭐 <목소리> 말을 뭐? 할걸 아니 <목소리> 내가 상자 내용물 얘기해주고 있었잖아 멍청이들아! 나는 <목소리> <목소리> 뭐 어떻게 본줄 알았지 내가 동전이랑 호박 속 있다 그랬잖아 내가 다 챙겼어 <목소리> 아 진짜 멋있 아 같다고 <목소리> 아 나는 뭘로 본줄 알았지 <목소리> 어? 형! 아, 저기 아, 사슴 그렇구나. 있어 발리어야돼 저거 망 아, 가까이 다가가면 도망가? 빨리 도망가? 도망가 못 잡음 사빠져지이형 사냥한다 <웃음> 어, 이거 은신도 레벨업이 <웃음> 되네요? 야이 개새베� <웃음> <웃음> 맘맘 메야 여기다 짓는 게 나을 듯 그냥 여기다 지을게 좋아 아주 햇빛이 쨍쨍하니 어, 살기 좋은 곳이구만 여기야 여기 짓자 요 작업대를 반경으로 우리 집을 지을 수 있어 어. 그래서 이제 집을 지어야 돼 이제 어?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사슴 잡는다 어. 친실한 엉덩이 그 스텝이 다따러서올것 같은데 아시 하나 <웃음> <전환에 웃음> 한번 했어요 자 이제 메, 집 지으면 되는데 멧돼지 보자 아, 지붕 만들어야 돼. 아데 아. 멧돼지야 이리와봐 나 완전 다 까먹었어 <웃음> <웃음> 형 내가 고기 캐왔어 오오 잡았어? 아니 아니 야, 그 피워봐. 멧돼지가 있길래 멧돼지랑 맞다입 오 대박 오불 하나 피자 여기다 구워봐 형 건물은 어떻게 만드는 건물은 망치. 망치. 돌이 응. 두 개가 필요하네. 돌이 없다. 일로, 와, 일로 와. 돌. 그슬. 음, 그 이거 우리 여기 계속 살 집이야? 요리 초반에 아이템. 초 오. 아땅 평지로 만들어야 되지. 맞어. 뭘로 만들죠? 어떻게 만들죠? 물는 네. 거였지. <웃음> 진짜 거였지? 같다. <웃음> 평탄화 어떻게 하죠? 뭘로 하는 거였죠? 형 고기 어, 안 타? 고기 타! 고기 타! 빨리 먹어! 끝났어. 저 탔어? 가서 먹으면 안돼 요리한 탔어? 고기! 아 다행이다 형 근데 왜 하필 여기였어? 평지에다가 지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그 평판을 할수 있어 우리가 아 땅을 팔수 어. 있어? 응나 나무 좀만 주면 안 돼? 형 아, 나무, 나무 많아 나나 나 어, 50개 있어 좋아 와 받아. 나이스 감사왜 이렇게 거... 많아 70개인데? 어. <웃음> 한 그러니까. 형이 다해어 <웃음> 형이 해 요, 형피 갔다 플레미 명. 어 그러게. 여기 횃불 옆에서 아마 피찰 거야 모닥불에서. 불타 어르네. 아마. 아 뜨거! 불 맞다 사! 죽었어. 왜 어? 어떻게 어? 죽은 거야? 어떻게 죽은거불불 어, 붙은 đó. 거 아니야? 아 모닥불 이형, 이형 옆에 서라며아 밤이다. 야 아, 일로 와. 다군이 이거 들어. 이거 나왜 줘? 평탄나좀 봐라. 체가 원래 있었나? 우와, 개 재밌겠다. 고 나도. <웃음> 어, 줄게. 여기 있어 하나 더 만들어 줄래아 예. 그래? 여기 여기. 응. 오. 나도 평탄화해야지. <웃음> 형너 좋아, 좀더 좋아. 좋아. 횃불 들어 횃불. 자, 형이 일에 내가 횃불을 들어줄게. 어 그래. <웃음> 추위를 <웃음> 느낀다는데? <웃음> <웃음> <웃음> 형 작업대가 <웃음> 개 박살났어. 사고이 아, <까맣어>. 불붙었어. <웃음> 네. 다곤이가 길을 밝혀준다야 온몸을 <웃음> 희생해서 아 이제 추위를 안 느낀다고 원신이니까 이렇게 해야돼 이거 평탄하자고왜 이렇게 힘들어? <웃음> 원래 그래 좀어 힘들어 어좀 쉴래 자 교대 <웃음> 교대? 오케이 자 간다 우리 다곤이아이 <웃음> 게임도 결국에 1위라니 아 어, 어두워 엄청 어둡다 이 게임 그지 많이 어둡네 생각했던 것보다 평, 평탄화는 야. 일정 수준으로 깎으면 더 안깎여? 어어어어. 어,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기준이 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잘 잡아야 돼. 아, 춥다. 데워야지. 아, 대거! 아 오지 마, 오지 마! 아, <웃음> 따뜻해! 위, 어, 오지 마! 위갑 제대로 하네? 이거 앉는 키도 있어요? 모르겠어. 어, X. 어, 어 X다, X. 아, 오케이. 휴식 중. 혹시었습니다 편안함일. 야, 이거 왜이 떨어졌어? 아형뭐 하는 거야? <웃음> 아니 근데 요거 횃불 옆에 아니 모닥불 옆에 있으면 피 찬다며. 왜안 차지? 아니, 지붕 없어요, 래 지금. 아... 기다려. 지붕 쳐 줄게. 일단 지붕이 기다리네. 있어야 뭐가 뭘 하려면. 아, 난좀난 <웃음> 그럼 앉좀 쉬자. 검단 그 사이에 돌을 좀 갖고 올게. 돌이 없네. 아, 오케이. 돌 필요해. 아, 어, 난좀 쉬고 나무하러 갈게. 오케이. 으, 야. 어, 조심해. 오, 아 죽었다. 아! <웃음> 어? 이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쟤네 나무가 한3킬인가 야, 이거 횃불 없으면 못 다니겠다. <웃음> 어, 너무 어두워가지고. 사슴 한 대만 더. 사슴아 여기야 여기. 다고나 때려. 짜, 짜 아시가. 그렇지. 때려면 돼. 저 어? 우리 부족의 소리를 내. <웃음> <웃음> 응, 응, 응. 지금이야. 응. 한. 응, 응, 응, 응, 응, 응. 잡았어. 원시인들이야 <웃음> <전>, 무슨 <웃음> 부족 사냥할 때. <웃음> 가슴 가죽과 날고기 두 개를 얻었어 이제 우리 장비 맞춰야 되겠다 이거 다 하면은 장반네. 어 집이 만들어져.. 아 아니구나 <웃음> 아 이쪽에서 어? 보니까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어, 이제 휴식이 대박. 되는 건가 본격적으로 여기 조금만 하면 돼 여기다가 편안함 레벨 3오 그럼 휴식 좀 되는 거네 이제 근데 피는 안차 오호 아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 형 스켈레톤이 나왔는데 저기 헐 어, 쟤는 좀쌤 조심 어 그러네 막지들끼리 싸운다. 헉, 헉, 와 대박. 대박. 어나 싸워야지. 어 근데 쟤 잡으면 무기 나오지 않을까 쎄까요? 형들? 안 아, 그렇진 않을까 막. 그래? 응. 싸느라다. 아이비지! 블레명이 발톱 맞았어! 아니 나 막았거든? <웃음> 와한 <웃음> 방이네 그냥. <웃음> 좀세 정도가 아닌데 형. 살려줘 도망형! 안돼 안돼 나가지 마. <웃음> 아니야 내가 아이템 주어아 그래? 때리고피하고때리고피하고 아! 저거, 나쁘지 않다고. 때려, 거기 다 잡았어, 형. 때려. 부른다. 어, 오 저거, 지붕 저거, 저야 되는데 거기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저형 빼고 <웃음> 그냥 원신이야. 우와, 벌벼. 막 올라가서 지붕 짓는다. 집이 뚝딱 만들어졌다. 이렇게 앞으로 이 집을 몇 채를 더 지어야 돼. 담배가 할 수는 없는 건가? 담도 할수 있어. 아, 먹을 것좀 구워야겠는데? 어, 아, 먹을 것도 맞아. 좀 구해야 될것 같아. 부실하게 먹고 다니면 피가 안차 잘. 됩니다. 먹을 게 있어야 먹지. <웃음> 요리 어? 작업대 아래 에 불을 피워야 된다고? 연병. 무슨 말이야, 그게? 그래? 아, 그니까. 우리 아 작업대를 만들었는데, 아래에 불이 음. 없어서 고기를 못 굽고 있었어. 아, 이제. 이스망을또 잡아야 돼요? 걸었다, 고기. 오, 나이스. 어, 아, 이제 또 이게 또집 지어놨다가 또 우리 집 갔다. 아, 여기서 수리할 수 있다, 작업대에서. 오, 그래? 음, 작업대에서 수리된다. 이렇게 다 되네. 어나 이제 활도 만들 수 있어. 홈질 수리. 어? 수리는 어떻게 해? 옆에 망치 모양. 아 이거구나. 그럼 좀 돼. 다 수리했다. 나도. 수리는 공짜야? 어. 대박. 회전해. 장풍 타 가죽을 먹으려면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 이거 플레이어 죽여도 가죽이 나와? 안 나오겠지. 뭔 말? 플레이어. 어, 근데 편할 이렇게 물뚝처럼 왜 만든 거야? 아 이거 와! 아, 아, 사슴 오, 고기가 오, 석탄이 됐어! 아 고기? 어 원신이라서 뭘 저도 못 먹고 우리 아나 여기 나무 내 미치 오케이 우리 집에다 떨궜어. 얼마 없어 해볼게 어? 밥을 먹으니까 피가 아주 천천히 차네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 뭔가 좀 그런 계속 좀 소소한 재미가 계속 오는데 형 여기 이상한이 어? 발견했어 어? 뭔데? 아저 건물이야? 어똥 싸는 된것 같아 저기 가서 저 철거해야겠다 이게, 이게 뭘까? 아니, 그냥 진짜 약간 패널 같은 거? 진짜 똥 싸는 데 같은데? 아이거렉 걸리는 어, 게 아니라 누가 찍 리듬 상자가 숨겨져 있었어 기다려봐 부숴봐 아시오 지어됐 네. 어, 네소이랑비를 okay. 얻었어. 굿, 굿굿굿 굿. 와 부수는 거왜 이렇게 잘해? 여러분 이거 크다. 하다 보니까 네. 말투도 약간 점점 어눌해지는 거 같아요. 대보해. <웃음> <웃음> <웃음> <데>, 재지 <웃음> <웃음> 녀석 고기 줘. 오 오케이. 고기다 고기. 고기 좋아. I am m a 이제 무기도 만들고 해야 돼. 집은 정하러. 이제 다만거든 오. 빠르구만. 이 집도 몇 시간 안쓸 거야 아마. 난한개 나무 근데... 때리는 거밖에 없었는데 이거 필요 없잖아 나. 버려. 아아내 옷이네. 이제 제 겁니다. 음? 어, <목소리> 가져가야지. 아내옷내옷내옷나옷 두벌이다. 내딴 냄새가 베인 넌 옷이라고. 아, 이제 우리 무기 있어, 만들고 탐험하자 이제. 이거 다 얻었으니까 이제 시작이야. 와 음. 무기로.